자 오늘 강의는 음, 코드를 부분만 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 코드 폼을 잡은 상태에서 코드 음정을 찾고 또그 음정과 어, 이 코드에서 풀 코드로 치지 않고 몇개 음만 골라 치는 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코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절대 그 기타를 배우실 때손 어, 모양으로만 기타를 배우시면 안 됩니다. 어, 내가 잡고 있는 이 줄이 그리고 지금 치고 있는 이 스트링이 어떤 음정을 내고 있는지를 어, 처음에는 좀 머리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음정을 알아가면서 하셔야 나중에 솔로도 할수 있고 또 필요한 줄만, 필요한 음정만 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리프라든지 또 싱글로트 주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c 코드고요 C코드는 6번 줄은 미인데 치지 않습니다. 근음보다 낮은 음은 치지 않습니다. 자, C 인데 여기가 근음이죠? 근음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할게 근음과 3도 관계입니다. 자, 근음이 여기 있으면은 3도는 그 아래 줄 비스듬히 전프레스에 있습니다. 예. 전프레스이 있게 됩니다. 근음 장삼도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코드가 이렇게 두 개만 쳐도 리프나 여러가지 솔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키곡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인도자가 근음 삼도를 이렇게 연달아 쳐주면서 리프를 주면서 솔로플레이 같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음이 여기 있으면 3도가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도 말고 중요한 음이 5도죠. 자, 5도는 그음이 음,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줄에 그음 아래 줄에 두 풀의 차이 올라갑니다. 여기가 오도음이죠. 그래서 그음과 오도를 음, 새끼 손가락으로 잡기도 하고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잡기도 합니다. 여기에 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싱글 로트로 단음을 연주하면서도 코드의 느낌을 또 리듬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잘 골라 칠수 있느냐 손을 보지 않아도 줄을 지금 5번 줄과 4번 줄을 이렇게 골라 칠수 있느냐가 예. 그리고 다른 줄을 건들지 않을 수 있느냐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게 1도 5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5도음은 근음보다 아래 저음에도 있습니다 바로 위에 6번 줄 여기가 5도가 되겠습니다 저음 5도 네, 특히 저음 오도는 코드를 치는 중에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C 코드를 치다가 새끼 손가락이 여기 오도를 더해줬다가 뺐다 하면은 어, 저음부에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음, 5도, 근음, 근음, 5도, 근음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음을 잡았던 손가락을 올려서 연주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5번 줄이 손, 손 여기 살에 닿아서 뮤트가 되거든요. 여기 6번 줄을 누르면 5번 줄이 막혀서 뮤트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C 서스포 코드 같은 경우 여기를 두 줄을 잡고 이렇게 눌러서. 이게 풀 코드지만 이렇게 여기 두줄 여기 두 줄을 한 손가락 누릅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은 아무것도 잡지 않습니다. 이게 C 서스포인데 이렇게 풀 코드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서스포의 특징음만 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사도 음을 쳐주는 건데요. 사도 음은 근음.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근음 아래에. 예, 근음 아래에. 그러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만 해도 되겠죠? 여기를 안 잡고 그러니까 근음과 사도를 이렇게 연주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포 코드는 그냥 메이저 코드랑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3도, 3도는 4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근음, 장3도, 4도. 그러면 제가 3도로 먼저 근음과 3도를 연주하다가 4도 연주했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3도, 그, 음, 4도, 3도. 예, 풀코드를안 치고, 이렇게 부분만 쳐도 코드의 특징을 치면 은 C코드 느낌, 시서스폰 느낌을 다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까 배이렇도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자, 5도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코드 진행이 C C 근음과 5도 잡았을 때도 C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C 코드 C 서스포 코드 C 코드인데 3음을 들리게 한 C 코드 또 다시 C 서스포 코드 그다음에 5도음이 들리는 C 코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풀 코드로 치면은 원래 C C 서스포 C c 스포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필요한 줄만 골라 쳐서 1도 5도, 1도 4도, 1도 3도, 1도 4도, 1도 5도 예. 이런 이렇게 일종의 파워 코드 같이 치는데 음 저음줄에서 선율에 움직이게 친 거죠 네. 자. 그러면 음. 어, 6보다7 음을 하나 더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7. 7은 일단 장 7도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장 7도는 어디 있냐? 그음이 여기 있으면은 아까 5도가 여기 있었죠? 그음 그 밑에 줄 여기 오프레시 5도. 그 아래, 아, 옥타브 먼저 얘기할게요. 옥타브, 근음의 옥타브가 어디냐면은두줄 아래에 두줄 아래고 두 프렛 전진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5번 줄 3프렛, 여기가 3번 줄 5프렛 이것이 근음 옥타브가 있습니다. 자, 근음 그 다음에 3번 줄 5프렛, 근음 네, 근음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음만 두 개를 잡고 가운데 줄, 여기는 뮤트하고요. 뮤트를 어떻게 하냐? 이 손가락이 약간 누워주면 4번 줄이 뮤트가 됩니다. 그러면 3번 줄하고 5번 줄만 들리겠죠? 그리고 당연히 6번 줄은 소리 안 나게 손끝으로 막아 주고요. 그리고 1번 줄, 2번 줄은 역시 이 손가락이 살짝 누워서 소리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치면은 5번 줄과 3번 줄만 소리가 나고 나머지 줄은 다 이렇게 먹힌 소리가 납니다. 쳐보겠습니다. 자, 제가 6줄다 쳤는데 여기 있는 근음과 여기 3, 5, 3번 줄에 있는 근음만 소리가 나죠. 예. 이게 바로 옥타브 근음 주법인데 어, 리듬감을 좀 살릴 때 어, 이렇게 많이 근음만 옥타브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C코드 곡을 이렇게 여러 화성이 들리게 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부드럽죠. 풍성하고 근데 풍성한 걸 원하지 않고 날카롭고 선명한 걸 원할 때는 그음만 옥타브로 잡아주고 나머지 줄은 다 뮤트하고 리듬 위주로만 칩니다. 네, 이렇게 그음 옥타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븐 음은요 지금 말한 이 옥타브 근음에서 반음이 내려가면 됩니다. 옥타브 근음에서 반음이 내려가면 여기죠. 이게 바로 메이저 세븐입니다. 그러면 근음과 메이저 세븐만 잡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음 그다음에 3 번절 4 프렛이 C 메이저 세븐의 그 특징 음인 메이저 세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나머지 줄은 역시 나머지 줄은 다 뮤트 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5번 줄하고 3번 줄만 소리가 들리게 나머지 줄은 6번도 뮤트 이 손끝으로 그다음에 4이 줄도 이 밑에 살로 뮤트. 1, 2번 이은이 손가락에 누워서 뮤트. 이게 Cmaj7 풀코드는 이건데 이거는 딱 필요한 근음하고 메이저7 음만 잡은 것입니다. 자, 이것 역시 아까 옥타브에서 옥타브 주법에서 메이저7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